하아하 하하 하하 하요 <웃음> 중대 발표 아닌 중대 발표긴 한데 수요일 방송부터 방송 시작 시간이 땡겨집니다 네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어... 돌려돌려돌림판 찬대미지호 공격 감사합니다 어... 고... 고마워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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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돼! 네. 오늘은 좀 의지 있게 켰단 말이에요. 아 거참 뭐? 이게 왜 떠?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뜨라고 넣어놓은 거긴 해요. 아니 아 후연님 4연석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니 근데 저게 왜 뜨냐고 아니 안뜰 거라 생각하고 넣어놓은 건데 아, 이렇게 꽝 뜨지 진짜 아 후연님 오연석 공격 감사합니다. 고마 뭐야 뭐야 오연석 뭐야? 어? 어? 자 여러분 방송 킨지 6분 만에 방종을 하게 되버렸습니다. 오오 어. 주연석 공격. 아니 아니 아니 나 방송 <웃음> 방송 오늘 아니 아. 아니, 야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떠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 나또 다이어트 시작한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시지? 아! 진짜 감사합니다. 어 끝인가? 해치온나어끝났나 됐다. 왜 제가... 오마이갓! Oh 카드라 3천 데미지!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기다리라고요? 안돼안돼안 돼. 나나나나나 안 돼, 안 돼. 나, 나, 나, 나 청산하고 도망갈 거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방정 두개 떴을 때 얼렁 도망가야지.